디모대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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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이마도다 주 십자가 지심을 날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을 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알수 없는 참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참 소망과 그 기쁨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입술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때마다 심하다 할 말을 알려주시고 주님 갈 곳을 알려주시고 주님 할 일을 알려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날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